하나님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고 사는 문제 새로 태어나고 형통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새로운 매뉴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과 그 모든 일종의 경계석 같은 것들이 가동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만물의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었다 예. 순전히 인간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의지가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마음도 할수 있지만 그걸 할수 있다고 해서 다 죄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거 그 죄가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수 있는 자유의지도 복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자유의지가 내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내 자유함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그 사람도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특히 스가리아서는요스가리아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한 명의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을 측량하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또 측량하고 계속 측량하고 측량하고 측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측량을 당해야 자기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측량하고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측량을 받기도 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쏙쏙 들이밀어서 들이, 들이 밀어서 내가 오늘도 범죄한 일이 없는지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내 영이 깨끗한지 이것을 검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하듯이 자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 당하는 과정이 많아요 아무리 건강검진을 잘해도 암은 잘 발견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암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거의 중증이고요 그러면 은 암을 발견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르는 채 사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몸에 이상을 느껴서 기침하고 열이 나오고 가래가 끓고 어디가 아프면 그때야 우리는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갔잖아요 증상을 미리, 증상이 없어도 병원에 늘갈 수는 없죠요 증상이 있어야 병원에 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상이 없어도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불성각이 되어주신다. 불담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너희의 집이 파괴되지 못하게 하나, 아무나 너 신앙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나, 아무나 너희 열정을 식지 못하게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거든요. 죄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다가 유혹을 받고, 생각으로 미혹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또 마음으로. 우리 자유의지가 잘못된 선택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예, 내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나도 그런 실력이 갖춰지지 못한 것도 있고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분량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이렇게 보니까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번에.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미국으로 막 번져 나갈 때 그래도 한국사람 나부터 우리 모든거 한국은 좀 안심이다 왜그 나름대로 한국사람들의 특유한 근면성과 부지런함이 있고 한국사람들은 막 냄비근성이 있어서 한번 몰아가면 우르르 막 물잖아요 자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막 번지기 시작해서 항상 이 죄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번지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지금도 보이지 않는 뭔가가 더럽고 추악한 악한 형들이 뭔가 작당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아픈 것을 더 악화시키고 열정이 있는데 이열정이 유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비교적 한국이 안심하고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지금 한국의 된소리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 예사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은 거는 나중에 알았어요. 이렇게 아무리 의학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 관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있, 증명을 하려고만 안 되고 오직 믿음의 세계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창세계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기생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열 가지 지향으로 애굽을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예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오를 못했는데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매일 밤낮으로 만나와 매출후 해가 임했다는 소식을 라비이 들었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오느냐 행선지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40년 전부터 그런 소문이 일어나서 40년 전에 그들이 움직여서 지금 거의 이제 여리고를 정복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초롱성 여리고를 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리고 땅에 사는 기생한만이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쑥쑥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리고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소문이 있고 소음이 있죠. 시끄러운 소리가 소음이고 소문은 난리와 난리 이런 소문이 좋은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동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망한다. 우리는 이제 죽는다. 이런 불안한 소문이 막 번지기 시작하고 저들이 애굽을 초토화시킨 홍해 저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여호와 라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홍해바닥을 갈라버리고 만나무 며칠이 가 밤낮으로 내려오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어떻게 이만하냐 어떤 신이 그렇게 하느냐 눈앞에 보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중단, 잡족들까지 출입을 해서 따라왔기 때문에 이 소문이 일파만파 막 번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소문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도 불세례 광고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하잖아요 여기 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치유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소문이 막 일파만파 로 번지면서 24개 언어로 불세리 책이 번역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나에게 뭐, 그 원고료를 줍니까? 누가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한국에서도, 엣전사에서도 책을 이렇게 냈지만, 다섯 권까지 냈지만, 뭐, 어떻게 되는 절차인지, 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우리는. 그죠? 전혀 몰라. 다만, 성령이 불세의 책이나 불세의 사건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 믿음에 내려야 합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제도 그 설교했지만, 다윗이 골리앗 목을 치고, 물맷돌로 골리앗 정수리를 까가지고 쓰러졌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자기 칼에 의해서 자기 목이 폐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도구인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할수 있는 것은 물맷돌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연습 심심하니까 양을 지키니까 뭐 하나 세워놓고 심심하면 물멧을 돌려서 딱 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물맷돌잘 던집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물맷돌을 돌릴 때도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면 정확하게 날아가고 나귀 덮개 하나 가지고 천 명을 죽일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골리앗을 말해요 하나님이 때려 잡아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골리앗은 사울 왕의 부마가 되는데. 그래도 아직 어려 어?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우지가 있고 믿음이 있어도 또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의지적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언어적으로도 고난을 좀 당해야 깊어지고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하고 사람을 제대로 주눅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을 이상하게 다윗을 딱 보면 온갖 잡류, 비류, 이런 종류의 잡상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 어중이, 떠주이가막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다따라다 희생하게 사람의 호감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같이 동조해서,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근데 또사울랑은 계속 지요하게 내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막 야산에다가 산 들판에다가 사막인데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그 사해 바다에서 그엥기드 쪽으로 갔는데이 사막에 돌사 있는 쪽으로 막 가는데 도망가는데 거기 희산하게 사막 돌사인데 노란 그 돌사인데도 거기서 물이 나오는. 그게 오아시스 가요 그래서 거길 한번 가봤어요 걸어서 한참 몇 킬로 올라가는데 위쪽 올라가니까 우리는 산이 푸르고 숲이 많고 그러면 그런 데서 폭포가 쏟아지고 물이 나오고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는 사막인데도요 돌이 막 노란 벽돌 색인데 사막 흙인데도 그 속에서 물이 송송송 올라오고 석기수가 나오고 또뭐 앵게디 그쪽에 가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갔다 오고 너무너무 무엇데도 성지라서 그런지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모님이 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성지 순례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이제 그술 한번 해보세요. 성지술래 갔으면 좋겠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성지술래. 손넓이 들어봐요. 어때? 여러분은 목표를 세우세요. 오늘부터. 어떻게 통장에 10만원씩이든 5만원씩이든 적금을 하나 둘는지 해가지고. 여러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면 못할 게 없다는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시작하면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면 기도를 빡세게 해 가지고 물질의 복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세요 믿음이 세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 들었던 말씀도 아마 내가 또이야기만 가슴 찔리신 분 어제 내가 어떤 본문으로 설교했는지 아시려면 손 들어보세요 어제 그거 봐요 그거 봐 응? 여러분은 기생 라합이 되려면 라합이 되면 아직 모르셨어 라합은 40년 전에 출애굽했을 때그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고 마음에 그래서 두 명의 정당군이 왔을 때 정당군을 숨겨주잖아요. 그 정당군 중에 하나가 누구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살몬. 살몬이라고 하는 정당군과 나중에 이제 모종의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했을 때 우리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신이, 당신들이 믿는 그런 신 같은 여우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리 고성은 껍데기는 다 한단해 보이는데 소님 이미 녹아버리는 거예요. 40년 전의 사건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점점, 점점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와서 열리 고까지 왔다. 그러니까 기생나합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병고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어떤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와인 건 뭔가 결단을 촉구하는 사건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기생납은 결단을 했어요 마침내 왕이 보낸 군사들이 정당권을 찾는데 숨겨주는 결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냥 숨겨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떤 징표를 받아내요 빨간 줄을 걸을 테니까 우리 가족 친척 식구들 절대 멸하면 안 됩니다 약속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그냥 두리뭉실한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응답이 올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철저한 믿음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주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도 막연하게 하는 것 같아도 응답은 현실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뜻이에요. 백인들 미국에 가니까요. 백인들은 흑인들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세련된 매아를 가지고 있는데 색깔이 다른 인종이 자기 마을이나 자기 지역에 들어와서 살면요 굉장히 꺼려요 근데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까지 그런게 흑인이라고 해서 다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고 흑인도 얼마나 유명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괜히 흑인들이 들으면 백인들은 자꾸만 떠나더라고요 떠나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한국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백인들이 있는 곳으로 자꾸 또 찾아가요 또 거기서 그 속에서 그 안에서 뛰어있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도 많이 무너졌습니다만은 한 번은 어 미국에 있는 우리 지구의 목사님들이 우리를 이제 섬긴다고 식당에 좋은 식당에 데려가요. 깜짝깜짝 놀릴 때가 많은데 거의 다 백인들이야. 백인들이 식사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아주 고급 어 레스토랑에 사는데 옆에는 또. 파도치고 또큰 대형 송이 있는데 거기 딱 가보니까 백인들 만이 있어요 근데키작고눈작고좀 굽다가 불에 굽다가만 애매한 황인종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저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는 거야 꼭 그런 눈치예요 근데 사실 그사람들을 만나면 내 피부가 그 사람보다 더 하얘요. 내가 백인이야, 그분들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야 돼? 그렇지. 그럼, 그렇다, 빨리빨리 그렇다 그래야지. 근데, 이, 그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르주한 말이, 부르주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거에요. 성 안에서 사는 사람. 부르죠. 이 땅에서 가장 좁고 크고 멋진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집이 어디가 있느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안전한 나라를 향해서 사람들은 이민을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청량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늘자기증금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스가리스의 핵심이 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상과게 되어준다. 불상과. 무엇이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성전으로 달려나와라. 우리 예수님는 사람들은 예수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이방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요구에 따라서 기생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루세 시어머니가 된 것처럼 루세 시어머니가 아니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이면 복을 받을 수 있고 화가 임하려 하다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사단이 아무리 역사하고 우리 육체를 공격하고 병이 들기에도 같이 합시다 내 영혼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 할렐루야. 문제만 있으면 주님 품으로 튀시길 바랍니다. 그냥 튀어와야 돼요, 주님. 아버지!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형사여 주셨서 그냥, 그냥 주님 품 안에 튀어 들어와가지고 울고 부르고. 그냥 저도 일반적인 기도할 때는 주님이 잘 만지시지 않고 그냥 그냥 임하신다는 그런 확신만 생겨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정이 좀더 들어가서 주님 내 양이 병들었습니다 내 양이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 양이 이렇습니다 암묵의 집사가 이렇고 암묵의 집사가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저렇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확 임하시고 앞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눈을 감으면 성령 할렐루야 또 눈을 감고 계속 방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막손 들고 막 머리를 흔드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또 기도를 또 어떨 때는 기도하면 그 예수님이 갑자기 와 우리가 움직이 마세요 순간에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쫙 내가 있는 곳으로 쭉 망원 렌즈 클로즈업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확임하세요그럼막 감동이 막 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만지셔 몇번 만지시다가 또싹 가시고 나는 내네 안에 있느니라 내네 앞에 있느니라 내네 뒤에 있느니라 내네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느니라 너의 영혼은 흔들지 못하나 아니 저도 사단에 나를 가만 놔두겠어요 맨날 영적인 설교하고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 이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성도들이 힘을 넣는데 그러니까 막내 몸을 공격하는 거야. 말하다고도 눈동자를 공격해서, 바늘 한 10개가 막 찌를 마다 팍 찍고, 그러면 너무 눈이 아파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팔을 공격하고, 허리를 공격하고, 막 고슴도치, 고슴도치 몇백마리가 막 몸을 막 박아가지고, 가시를 박아가지고 막 돌려버리는 것 같아. 그 믹서기, 믹서기 있잖아요 믹서기, 믹서기 안에 들어가서 가시와 버물린 그 믹서기같이 아잉 돌려버리는 그런 그런 기구들도 지옥에 있어요 얼마나 초참 안 돼요 또 기도하다가 조짐이 별로 안 좋아 느낌에 육체적인 고통의 느낌이 지옥에게 빨려 들어가면 또 벌떡 일어나서 또 나가버리기도 하고 예. 지옥에 제대로 한번 갔다 오면 또 며칠씩 누워있고 이러니까 그럴 때마다 나도 꾀가 나가지고 이제 막 빠져 나오는 빠져 나오는 구멍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틈새를. 근데 주님께서 조금 봐주시니까 김 목사 기도하다 도망가지 말아라. 그럴 때는 또 붙잡혀서 기도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도망가라고도 또 봐주시고 도망갔다가 꼬그라지기도 하고. 하여튼 주님 많이 봐주시옵소서. 스가레스에는. 청량줄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청량줄은 건축 용도에 쓰는 먹줄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책임자가 목수들한테 이야기해요 한복의 목수 줄잘 잡아 튕겨 정확하게 잡아 가로 세로 높이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며 어떻게 자리를 잡고 하는데 먹줄을 탁 튕기면요.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일직선이 쫙 세워져요. 일직선이 그려져요. 항상 먹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에 먹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가 있어야 구원 받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피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주님.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주니까 회개해야 돼. 좀 창피하고 쪽팔리고. 내가 또이 죄, 뻔히 아는 죄에 또 넘어졌어. 또죄 지었어. 죄를 반복해서 지으니까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아, 죄 지어도 괜찮아. 회개하면 돼. 이런 배음망덕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 좀 내가 이거 알면서도 또 짓고. 내가 이거 미치겠습니다 이런 상한 심령이 있어야 죄를 덜 짓는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항상 흥건히 적셔 있어야 돼요 주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먹줄이 있을 때 공사현장 책임자인 천사가 다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원들이 줄을 잡고 또 책임자를 따라가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천사들이 청량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청량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청량하고 내 영혼을 청량하고 때로는 육체 질병을 통해서 내 영혼의 가늠자가 되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네 영혼 어떻게 감당하고 있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물주가 청량하는 사람이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다. 나는 죄를 좀 처절하게 고백해야 되겠다. 그럼 죄의 분야에 대해서 청량에 들어가고요. 나는 이제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복에 대한 청량에 들어가고. 너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럼 영적인 청량이 들어가고 너는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기도리한 청량이 들어가고 너는 응. 교만하다 너는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교만하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교만한데 교만이 더해져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이런 그렇게 되면 요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그 나라의 재앙이 일어나고 천재변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동원된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세상에 나쁜 어떤 죄와 관련된 일에는 마귀가 다 끼어 있어요 마귀가 다 끼어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알든 모르든 간에 더럽고 추한 일에는 사단이 탁 하냐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대칸백상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프지 시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군사강국이에요 세계에서 5위 안에 있는 5위인가 10위 안에 있는 군사강국이에요 중국은 군사 예산 배정을 막다 해놓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고 그런데 배정해놓은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하고 잠성을 만들려고 하고 폭탄 미사일더 만들려고 하는 예산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얘기지 못한 전염병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특별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혈세를 막 투입해 내돈내돈 내 마냥 그렇게 막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순식간에 바뀌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영역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결정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북한 보세요. 불할려고 해도 하나님 다 막아버리시잖아. 다 막아버리죠. 하나님의 가장 관심 갖고 계신 분야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고 예. 기도만 해라 영으로만 살아라 영적 청량에 너희들이 들어가라 한번 자고 나면 달라질 것이다 며칠 있으면 달라질 것이다 예. 너희 지역이 세계화가 되고 너희 사이가 세계화가 될 것이고 너희 간증이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지금 아프지만 그 아픈 가운데 간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하나님의다주물르는 음. 권한이었어요 예. 믿습니까?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가 부수는 능력이 될것이다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하면 참 좋겠는데 어떨 때는 건강이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이 예. 세상에 와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획을 짓고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정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고 생사 화복을 주장하세요 예루살렘 네. 성의 크기를 최대치로 잡아라 내가 불성고하게 되어 주겠다 네. 할렐루야 네. 부모에 우상종비하다가 자식때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예. 가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고 복이 되게 할, 할 수도 있고 음. 성과기 없는 성이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 주님을 꼭 믿고 의지하고 무슨 사건과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뭐 수준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주님 나를 인정하고 내가 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안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많은 것을 기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귀의 목적은 세상에서 장사도 못하게 하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뭐도 못 현실적으로 막 막연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해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불이 활발 타오르있도록 기도만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많은 말씀의 약속을 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